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잠깐 서로 인사하시죠 42주일 하이델베르크 그 있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도 갖고 오셔야 돼요. 110일만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오케이. 없어요? 음. 네 저기 우리 뒤에. 자 어, 우리 110 질문이에요. 하이델베르크. 그 우리가 오늘은 이제 제 8개명을 공부합니다 그한국에 우리 복사꽃도 이제 또 시작해요 그 거의 7개명까지 다 이제 와가지고 빨리 하라고 해가지고 시작합니다 8개명 우리 110질문 제가 묻고 우리 같이 한번 답을 해볼까요 제 8개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제8계명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웃의 그 소유를 소중하게 여겨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6개명, 그,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7개명, 가늠하지 말라. 이웃의 에, 그 순결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런 의미잖아요. 오늘 이 8개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어, 답이 나뉘어져 있어요. 세 부분으로. 어, 첫 번째 부분은 어디까지냐면, 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까지예요 자, 먼저 이웃의 소유를 훔치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였요 이웃의 소유를 훔치는 두 가지 방법 첫째 예, 폭력을 말합니다. 폭력 여기 보세요. 어, 이 폭력은 국가가 법으로 어,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 이것을 예, 폭력으로 예,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어, 도둑질과 강도질 여기에 이제 폭력이 사용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합법성을 가장한 속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 이것이 합법성을 가장하는 도둑 속임이고 이게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만 생각해서 아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지 않으면 되는 거다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유재산권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데각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위치이동을 하려고 하는 또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이 사유재산권의 규모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분깃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분기에 대해서 나는 왜 저만큼 갖지 못해? 난더 더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개인이 폭력을 행하고 또 국가도 폭력을 행하잖아요. 영토에 침입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폭력과 강도질이 있고 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예, 폭력과 또 합법성을 이렇게 가장해서 교묘하게 에, 관계와 속임수로 이렇게 후, 이렇게 탈취해내는 거 어,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두 번째 부분 구조인데 에, 곧 거짓 저울이나 잔아퇴 부정품 위조 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하신 일들입니다. 그랬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합법성을 가장한 도둑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해요? 거짓저울, 자, 돼, 부정품, 위조화폐, 고리대금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은 예, 어떤 그 합법성을 가장한 그 도둑질들이 있을까요? 아, 이게 여러분 그 에, 이렇게 무단 복제나 그 불법적 다운로드 하는 거. 음악, 영화, 서적, 이거, 이거 도둑질이죠. 합법적이지 가장한 모습들. 예, 네. 교통사고 시 이제 그 지나친 보상받고 싶은 것도 일단 사고 나면 목 잡고 나오잖아요. 아.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훔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이렇게 혜택을 얻고자 하는 것. 우리 표절하는 거 있잖아요. 또그 학위를 위조하는 거또 충분한 준비도 안돼 있는데 어떤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공적인 돈이나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성경 보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직장에 가서 어, 허락한 노동력을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어, 이득을 거안해서 그 받고 있는 거그 도둑질이라고요. 어, 부동산 투기하는 거 당연히 도둑질이죠. 탈세 도둑질입니다. 대가 치르지 않고 쉽게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이 도둑놈 심보라고 하죠. 공짜 의식 이것이 다 기타 하나님께서 그하신 일들입니다. 자 성도는요 일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더 나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도박성 노름. 당연히 포기해야죠. 멈춰야 됩니다. 도박성 주식. 투자가 아닌, 참, 젊은 사람들 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도박성 주식. 여기에다가 막. 감사한 것은, 전 누구라고 이름 못 밝힙니다. 한 성도가 론까지 끌어다가 막 했던 것을 회개하고 멈추고 다 끊고 그랬는데 5년 동안 이랬던 곳에서 매니저로 좀 해달라고 승급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이런 투기성 도박성으로 하는 것들은 이게 성도는 멈춰야 합니다. 로또 복권 한장 사고 싶은 꿈을 잘 꿨단 말이죠. 간밤에 똥 꿈을 꾸셨건 뭐그 하튼 이걸 이건 대박이 날것 같고 번호 뭘 찍어도 될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사서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은밀하게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마귀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마지막이 제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제 8개명의 세 번째 설명이잖아요 이, 이 설명은 뭐냐면 도둑질의 뿌리가 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들이, 그러니까 모든 탐욕과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대조되어 설명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가진 그 소유, 또 내가 가진 재물, 잘 보세요. 어, 나에게 허락한 자녀,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든 없든,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의 규모. 이것을 보세요. 모든 탐욕과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같이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소유나 재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자기가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탐심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나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지 않고, 사람의 관계에서 나는 왜저 사람은, 응? 어?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나는 꼴랑 왜 이거야? 나는 왜그 차도 왜 맨날 이런 차야? 그래갖고 그냥 그 사지는 못하니까 막 리스로 BMW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그 물질이 됐든 어떤 소유가 됐든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면 하나님의 선물 그렇죠? 그것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은 탐욕이 된단 말이에요 탐심이 그 설명이에요 어, 이게 왜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를 이만큼 주고 재물을 이만큼 맡기고 더 많이도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이것이 나의 구원과 나의 성도의 삶의 안전에 대한 정확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이 도둑질의 뿌리가 그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뭘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신앙의 안전을 보장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남의 것을 갈취를 해서라도 내 욕심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 돈, 시간, 이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것을 잠시 위탁받은 관리하라고 한 관리인이고 청지기다. 어, 그 사유재산권의 권한이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유재산권 우리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권한이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음, 그게 우리에게 재능. 은사, 그 달란트는 재능과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것을 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보세요 하나님이 은사와 재능으로 주신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거예요 어, 내가 어, 더 많이 이, 그, 이렇게 벌어서 어, 그래서 어, 더 많이 확보해야 내 자녀들한테도 어, 좀 많은 것을 남겨줄 수 있고 내 사업도 잘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비즈니스 하겠다 이게 달란트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 낭비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 하나님의 그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간과 물질과 또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어? 나중에 가가지고 이, 이 부분을 이렇게 청지기다 그리고 이게 이게 하나님이 그 달란트처럼 우리에게 맡겨준 그선 사명입니다 그러면. 교회들이 어떻게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냐면 여러분 물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세요 11조 많이 하세요 어,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 헌금 많이 하고 11조 하라고 이것을 달란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뭐 이렇게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을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을 부부간이 아름답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누리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지금 사세요. 나중에 자녀한테 재산 많이 남겨주고 나중에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물질생활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생활 다안 하면서 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5장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절 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호랩산에서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세웠, 세웠다는 게 뭐예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대요 지금 이 우리는 누구예요? 1세대는 지금 다 죽었고요 지금 2세대가 이 신명기는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는 장면이잖아요 모세가 지금 요단강 동편 모압평지에서 아라바광야에서 지금 이 세대들이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언약은 10개명이에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어, 1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개명을 받은 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 10개명은 그들과 세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현재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도 이것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개명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한테 허락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산위 불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호렙산시내산에서 하신 개명 주실 때 하신 거였잖아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모세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계속 개명이 이루어지죠 19절 보세요 제8개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 지금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모세로부터 다시 받으면서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어, 이들은 우리 우리 조상과 맺, 맺은 언약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는 이세들인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십계명을 주신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의도가. 여러분 그그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명을 주잖아요. 십계명으로 들어가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한테. 지금 계명을 주시잖아요 가나한 땅을 선물로 지금 주시는데 계명을 주시잖아요 왜왜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폭력으로 합법성을 가장하여서 저울이나 거짓 저울이나 자나 되나 이런 것들 고리대금 그리고 또 은밀한 것으로 기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것들로 도둑질하는 일 하지 말아라 왜?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백성이요 왕같은 족속이요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름을 어디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개명을 지금 이 세대들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개명을 받으면서 이걸 어디 가서 살라는 거예요.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제 8개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성도인 그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는 걸까요? 어떻게 살라고 명하는 걸까요? 대체 우리가 구원받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살아야 되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지키며 살아야 될까요? 그 세세한 하나 하나 하나에 매여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가 옮겨진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계명을 정말로 지키면서 사는 것일까?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신약이 정확하게 이 삶을 나타낸 본문이 있어요 빌리포스 4장을 가보세요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면 제8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4장 우리 11절로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11절로 14절 함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자라였도다 자족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좀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에바보로 디도나 그 마게도냐 이런 데에서 의료품, 그 다음에 생필품 이런 것을 어 보조받고 있는 그런, 그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경각의 목숨이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는 기쁘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풍부나 풍풍 풍요나 배고픔이나 가난이나 뭐 여기에 대해서 나는 만족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자족한다. 만족스럽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감옥에 간 것도 복음을 전하다 갔어요. 그리고 그,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거짓사도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참사도라면 하나님이 감옥에다 가둘 일이 없겠, 없, 없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도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구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자리에서 그는 복음을 증거해냈고 그는 그곳에서 바뀌는 그 로마 병사들한테 계속 자기하고 자기가 맛맛 듣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을 계속 흘려 내보냈죠. 로마 군인들한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너희가 나 있는 나의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했구나 잘하였다. 그 말을 하는 거. 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가장 나를 아시고 가장 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한 나의 허락한 부분, 모든 삶의 영역, 모든 것이 그러한,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겠습니다. 이게 성도로서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어? 나는 저기에서 저 위치에 가서 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지금 누려야 돼라는그 이상 허상은 높고 오늘의 이 현실에 대해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왜 두셨는지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뒤틀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 원망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것에 대한 시기, 질투, 뒤에서 험담 어떻게든지 갈취하려고 하는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가난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천국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자라야 도다내 괴로움에 이 괴로움은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하늘을 누리고 있는 괴로움이죠. 바울이 그것을 누렸듯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괴로움이 있어요. 내게, 내, 나에게 처한 이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은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둑질하는 자리로 갈수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책임지고 계시구나 이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이도 기도에 같이 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와 재물에 대하여 내가 이것이 탐욕이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있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바르게 돼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안 맡기셨으면 안 맡기신 대로 감사하며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고 있나 많이 주셨으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있나 나에게 시간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깨달음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섬겨지고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직분자 직 후보자들 장로 후보자들과 집사 후보자들이 이 바른 진리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명의 충성이 있어지는 직분자들이 될수 있도록 후보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전순회 성도님 참 어떻게든지 이렇게 대면으로 함께하시고자 수요 모임에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힘드실 텐데 우리 병중에 있는 우리 전순회 성도님과 또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정말로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의 모든 삶 속의 아픔과 어려움들 그리고 고통으로 여겼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신 구원의 꽃들이요 은혜의 샘터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들이 아니었다면 내 자신이 낮아지고 엎드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하며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못할 교만한 인생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나를 이곳에 두셔서 나의 모든 삶의 정황을 이렇게 이끄셔서 예수 아니면 안되는 인생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 백성이요 왕같은 인생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소유에 대한 정확한 인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남의 것을 바라보며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을 뺏기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이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내는 우리의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도둑질해왔던 인생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영접함을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 하신 그한 달란트 두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책임있게 살아내는 언약의 책임을 다하고 또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직분 후보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개혁장로교회에 부름을 입었사오니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불편하고 힘든 우리 직분 지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이유를 깊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며 살아내며 병을 주신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또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제 새롭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섬기는 우리 은석 집사님, 이루 집사님, 또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흘려내보내고 감당함으로 이 귀한 자녀들 생명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이어받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귀한 것들을 깨닫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